원7 도자했어요. <웃음> 아니 도자 아마 한 세시 아, 도자했어요. 오늘도 특별한 게 있어요. 특별한 데데데데데데데데은 <웃음> 우리 키친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어 괜찮나? g o 그다음에 키친 옆에는 짠짠! 냉장고그 다음에는 피씨, 침, 침, 침, 침, 침, 침, 침 이따가 여기 음... 아마 여기에서 침대 화장실 그냥 보통 화장실 Normal wash 네, 그냥 이런거요 Boiler, now 남삽? <웃음> 남침반 네, 남침반 맞아요 편해요, 여기 괜찮다. 그냥 이런 거. 이거 그냥 런룸. 내 네, 오늘부터 이거 여기는 남친 반이요 Korean. When they move house, they eat this. I ordered this fifteen minutes ago. 십오분 전에 뭐 시켰어요. 오늘은 처음 식사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짬뽕이 더 좋아요 하지만은 오늘 이사 때문에 그래서 짜점을 먹고 음 음. 그냥 먹을 다면에 침대만 들어요 아까는 여기 아, SKT 갔어요 그 다음에는 SKT에서 인, 인터넷 그런 거 물어봤어 그 사람은 어아 아, 혹시 취지하는 사람요어네 어, 맞아요 아 <웃음> 어, 어, 어, 어떻게 알아요? 뭐라 하면 저는 마스크 입고 있어요 그다음에, 어 맞아요 그 다음에는 KT 더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KT 어? 고모 탄가. 이거 앱에서 샀어요. 오거는이 집. 이거 광고 아니야 Not advertisement, okay? 이거 광고 하면, okay, 광고는 이 침대 진짜 쓰레기예요 지금은 쓰레기 볼때 쓰레기 있지만, 이따가 한 시간 후에 쓰레기 안 해요. I'm gonna clean the garbage. Wow. 여기는 다청청 그리고 화장실도 청수, kitchen도 한번 청수. I'm gonna r e s t